유미는 롤에서 정말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개 구린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랭크에서 무난한 승률을 보여주는 걸까요? 유미를 특이하게 만들어주는 유미의 대표 스킬 W 덕분입니다 W를 아군에게 사용하면 지정불가라는 키워드를 얻게 되며 아군을 자동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건 지정불가 상태여도 모든 스킬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런 궁보다 말자궁이나 야소궁 같은 궁을 리스크 없이 쓰게 된다면 정말 사기겠다 그쵸? 짜잔! 개보단전개 첫판은 룰루 궁이 나왔습니다. 지정불가를 잘 활용하는 예시는 될수 없겠지만 우리팀을 서포팅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궁입니다. 어, 죽었다! 갖다 버려! 이게 진짜 성능은 확실한데 어, 재미가 없어요. 어, 어떡하죠? 다시! 투제 아, 네. 아오스카너 어, 안에서 쓸수 있나? 상상도 못했던 궁극기가 나왔습니다. 움직이면서 히라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이스카너 궁이 가능하다면 말자 궁이나 야소 궁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의 궁극기가 돌았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택하는 공이 된다는 것이 확실해졌으니, 비트 주세요. 야! 야! 야! 야! 어우, 어 졸았네. 붙어봐, 붙어봐. 띵! 하하하! 누구? 나랑 같이 목숨을 걸고? 작성 문지르고! <웃음> <웃음>